안녕하세요! 아니,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 오늘의 음료수는 스파클링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주 한라봉 스파클링과 스파클링 사과맛을 마셔볼거예요 언제부턴가 과단 탄산음료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식음료 업계에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웰빙 스파클링 음료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탄산수 가운데 스파클링 음료는 탄산의 시원한 청량감에 맛과 건강을 더한 신개념 음료로 현대인의 지 지친 몸과 마음을 해소시킬 수 있는 힐링 음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콜라나 파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청량감이 좋지만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에 방해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데요 스파클링 음료를 포함한 탄산수 시장 규모는 2013년 14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500억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했다고 하네요 한라봉 스파클링은 봄 한정 제품으로 선보였지만 고객 상담실을 통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재판매 문의와 요청이 있어서 다시 선보이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라봉 스파클링은 탄산수 레비를 활용해 청량감을 한층 높인 데다가 친환경 제주 한라봉의 향긋한 로즈마리 향이 짙어려진 음료도 정말 봄을 느낄 수 있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샷을 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기대 이하예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에 2점이에요 그냥 탄산만 들어있어서 단맛은 별로 안 느껴졌어요 콜라처럼 톡 쏘지 않고 그냥 팍 쏘는 느낌도 없고 개인적으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 서로 따로 노는 맛이 느껴졌던 맛이었고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